염기고 푸른색이 빨갛게 변하는 산인데 염기는 네. OH-가 있고 산에는 H+,가 있잖아요? 네. 그래서 어, 이 OH-가 b 극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파랗게 변한 거고 어.. H 플러스가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빨갛게 변한거라서 어.. A는 마이너스극이고 B는 플러스극이 돼요 오~~ 그렇군요 네 완전 정리.. 오 왔어요 이건 됐어요 좋아 아, 이해됐어요 선생이번은요 네. 이번은 나에서 Y 수용액 대신 다음에 물질을 붙여서 시험할 경우 시험 결과 같은 것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산성을 띄는 물질을 적셔야 되는데 음 다른 건다 염기고 묽은 염산만 산이니까 이 번. 오 여기 이거 이거 이거 H 플러스 때문에 그런, 건, 그런 겁니까? 네. 아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